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소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1번은 얼굴이 작아지고 싶어요 입니다 안면윤곽술을 흔히 얼굴이 작아지는 수술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 안면윤곽술의 정의는 얼굴형이 변하는 수술 얼굴뼈 수술을 해서 얼굴형을 변하게 하는 수술이 안면윤곽술입니다 얼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안면윤곽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고요 어, 안타깝게도 얼굴의 크기라는 건 기본적인 두상의 크기에 의해서 상당 부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 두상의 크기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어, 다만 안면 윤곽술로 해줄 수 있는 건 얼굴형의 바깥쪽을 줄여서 튀어나오거나 큰 부분을 작게 만들면서 얼굴형을 좋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줄이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 효과도 일정 부분은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